봐자 기울기가 얼마야 이거 그냥 그대로 볼게 우리가 1차 함수라는 식 y는 mx 플러스 n에서 함수니까 x하고 y는 건드는 거 아니지 얘가 뭐라고 기울기 얘가 뭐라고 y절편 자 수업시간 다시 한번만 정리하고 확실하게 얘기할게 시험 기간까지만 일단은 7시 오케이 네. 토요일 몇시죠? 네. 더 일찍 안되죠? 어요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기울기가 2a야 근데 식을 줬어 여기서 기울기가 누군데? 4, 4.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2이가 얼마? 4이는 4. 얼마? 구해놓 구해야지만, 문제 잘 보고 있으면 안 구해도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은, 잘 들어. 허, 점을, 어떤 직선이 지난다 라고 하면 이 점을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럼 대입하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얘가? y.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1은 12 플러스 b니까 b는 얼마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보다 친절하게 풀어줄 수는 없다 아. 다음 2번 내가 직선을 만들려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지 무엇하고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하다 그랬지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점을 지난데 그 점은 외분하는 점이래 구할 수 있어 없어 3대2 외분점 구하러 가자 콤마 차, 차, 3 마이너스 2 분의 3 마이너스 2 분의 내가 원하는 게 너도 용어 잘 들어봐 나는 정리해나가 무슨 뜻이야? 아 이거 저기에 있어 찾아서 보던가 딱 펴서 아, 어디 있는지 알아서 딱 찾아서 보던가 아니면 그게 어, 머릿속에 있어서 바로 나오던가 아나 저거 어제 써놨었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는 정리가 안된 거야 3 크로스 6 2 크로스 8 마이너스지 2 크로스 4 다시 2 크로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이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6이죠 어디를 지나고 기울기가 5이면서 얘를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y는 얼마 5에 어떻게 하라그랬냐면 x 빼기 x 값 더하기 y 값 이건데 잘 들어 난 앞으로 너희한테 뭘 요구할 거냐면 이걸 요구할 거야 y는 몇 x 일단 기울기가 오니까 5x 맞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근데 이게 1 6이 게 6이 되려면 뭐 해줘야 돼 플러스 16 해주면 되지 플러스 16이잖아 맞지 난 요렇게 얘기를 좀할 거야 요정도 암산 은될 거야 근데 분수가 있거나 숫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안 시킬 거야 번. 자 기울기가 얼마? 어디를 지나? 중점 어떡하라고? 더해서 나누기 1 2 더해서 나누기 5자 가자 에이. y는 몇 x?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친다 뭐냐면 그거 x 하고 보자고 일단 그리고 1 집어넣으면 얼만데? 뭐 해줘야 5가 돼 플러스 7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2인데 뭐 해줘서 5가 돼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플러스 7 해줘야지. 그래서 플러스 7이 온 거라고. 다음 4번 자 아까도 얘기했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 한다. 밑줄 쫙.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을 뭐라고 한다? 세타라 한다. 그러면 기울기의 또 다른 말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탄젠트 값에 여기 세타에 올수 있는 숫자는 드럽게 많아. 0보다 크면 되고, 180보다 작아서 한도 끝도 없어. 47.5도도 할수 있고, 47.5, 6, 7, 8도도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뭐 있어? 탄젠트 30도가 얼마? 30도까지는 얘기해도고왜 숫자는 얘기 안 하냐? 탄젠트 45도는 얼마? 탄젠트 60도는 얼마? 얼마나 억울한 거야? 다 아는데 표현을 못해서 틀리면 누구만 속상하고 막 미치는 거야 니들만 속상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인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3분의 루트 3 어? 이거네? 얘는 뭐기 때문에? y 절편이네? 그치? 그러니까 이식 자체는 y는 기울기 적용이니까 3분의 루트 3x 0 넣으면 0이야 2가 되려면 뭐해주면 돼? 그냥 2 정답은 1번 자 x 축의양의과양 이름도 가격 크게 이거야 그럼 요 문장이 뭘로 바뀌어? 요 문장이 야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이다가 해석이 되지 그런데 여기서 기울기를 묻는 거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누군데? b. 그럼 얘가 루트 3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 루트 3이란 얘기잖아.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는데 집어넣어야지. 1은 루트 3 a-2 루트 3 a는 3 a는 루트 3분의 3 루트 3 더하면 얼마예요? 또, 봐. X축의 양의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게 뭐야?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이다. 왜?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다. 탄젠트 60은 도 루트 3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루트 3이 오는 거 아니야? 잘 봐. 이거 Y는 아니야. 그럼 이 식을 바꿔줘야 돼. 어떻게? Y는으로. 그럼 얘가 넘어가면 되지, Y가. 뭐야? AX 플러스 B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누군데? A. 그래서 얘가 루트 3이야. 그래서 3인 거야, 이렇게. 얘가 어디를 지나? 어? 진짜 못읽네5트3 플러스 2가 플러스 b 했더니 0이지 그럼 b는 뭐여야 돼?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2지? 그럼 a랑 b랑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트3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지 1번 뭘 안줬어? 어 직선은 2개를 줘야 돼. 분명히 2개를 줘야 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정말 잘 들어놔. 수학 2에 시작할 때 수학 2에 첫 번째 단원이 함수의 극한 두 번째 단원이 함수 의 연속 세 번째 단원이 미분인데 미분까지 배우고 나서 2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범위가 미분의 활용부터일 거야. 미분의 활용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야. 접선은 었어석 보다. 곧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도 갖고 있는 게두 가지 정보라고. 뭐하고 뭐. 기억이랑한 점. 그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건 나중에 또 나온다는 얘기야. 계속 울고고을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요번에 첫 번째 시험 봐서 알잖아. 본인이 나 내신으로 내신으로 일점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교과 건너갔네. 교과로 대학 가는 건 없는 거야. 그지? 그럼 난 내신으로 3점대 중반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손. 이 친구들까지가 종합이야. 난 4점대 넘어갈 것 같다. 논술해야지. 논술하고 뭐 해야지. 야, 내신 4점대면 저기요. 내신이 9등급지 아닌가요? 밑에 장판들 좀 있지 않나요? 아, 여기가 다 장판인가요? 장판을 3등급 정도 잡아줬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신 잘하고 들어가서 견방금 들어가서 별 지랄만 안 떨면 5등급 안쪽으로 거기다 들어가 계속 만들었단 어 말이지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자 지금 봐봐 저 앞으로 지금까지는 수시가 70%야 근데 앞으로 정시비중을 늘린다며 그럼 점점점 늘려서 5대5를 맞출 거라며 그럼 우리는 뭘노려야 된다는 얘기야 정신 노려야 돼. 근데 정신은 칼이 세 자른 거고 수시는 칼이 여섯 자른 거야. 그러면 수시를 버리고 정신만 노리다면 세 자른 칼로 보스복 잡을 수 있겠어? 목숨 세 개인 거야. 목숨이 아홉 갠게 낫잖아. 그러니까 수시도 열심히 하면서 정신도하는 얘기야. 근데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하기 힘들어. 자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야. 내 입장으로 도 얘기를 할게.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면서 수능의 곁자리로 내신을 공부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수능에 나오는 범위를 공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수학이야. 수학은 지금 이거 수능에 안 나오지. 그럼 이걸 안 보는 게 아니야. 이걸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 단원이 수학이잖아 수학 끝나면 수학이잖아 수학에 들어가잖아. 근데 수학이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이 앞에 걸 해야 되지. 그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 시험은 내가 공부를 잘했나 평가받는다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자세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딱 봤는데 뭐가 없죠? 아 기울기 없네? 그럼 기울기 구해야지가 돼야지 기울기 안 구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자 Y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몇 차씩 어, 1차식에다가둘다 집어넣으면 MN 모르는 거두개 나오고 열립 방식 풀면 되겠지 맞니? 근데 열립 방식 그렇게 풀기 싫어서 기울기는 X 얼만큼 커졌습니까? 기울기 어떻게 하라 했냐면 x1, y1, x2, y2에 대하여 내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오늘 7시라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너한테 크게 뭐라고 안하고 있어 응? 수업에 지각하면 민폐야 나 하나 손해본다 생각하지마 너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계속 돌고둬 오케이?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기울기는?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를 뺐다면,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빼주고, 앞에 있는 x에서 뒤에 있는 x를 뺐다면, 앞에 있는 y에서 뒤에 있는 y를 빼달라고. 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뺄 거야. 그럼 x 증가량 얼만데? 4, y 증가량.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 그럼 y는 몇 x? 쓰고 이제 생각하자. 아무 점이나 생각해, 아무 점이나. 이거 할게. 5가 되려면 1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확인해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잖아 뭘 구하래? 얘 구하래 7은 2A 플러스 1 A는 얼마? 3 표현만 바뀌는거지 그렇지? 자 다음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a b 점줬고 AB를 3대기 외부단점 구할 수 있어? 그 점이랑 2점 네점 알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패스. 9번. 야 이건 어렵잖아. 안본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같이 해야지. 근데 직선이 멀쩡하네.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네. 집어넣어 봐야 되네. 5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7. 얘 들어오면 B는 5A 플러스 7. 야. 지금 내 눈에 제일 불편한 게 6일까, 마이너스 3A일까, 7일까, P일까, 5A일까, 7일까 음. 내 눈엔 똑같이 생각해먹은저 7이 제일 불편해. 그래서 뺄 거야. 4B는 마이너스 8A. 맞지? 네. 양변 4B로 나눠. 1은 마이너스 2B분의 A 문제 풀면서 항상 견눈질로 보라니까 뭐 구할 건데 나?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이걸로 나눌 거냐. 그지? 아니야? 잘못했어? 내가 뭐 틀렸어? 뭐가? 와우! 내가 틀렸군요. 좋아요. 여기서 잘못됐군요. 그래. 여기가 잘못됐어. 그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A 이렇게 돼야지. 그럼 빼주면 여기가 1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은 3B분의 A니까 정답은 3분의 1 해보면 되는 문제였던가 다음 넘겨봐 10번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네번째 방식이 뭐였냐면 칠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항상 얼마다? 1이다 x절편 y절편 나왔으니까 2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y는 항상 얼마다? 1이다 됐니? 이걸 응용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너희는 응용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이대로 다 뚫게 왜? 자 응용도 해볼게 mx 플러스 n이잖아 상수항이 1인 거지 지금 양변을 n으로 나눠 버려 n분의 y는 n분의 mx 플러스 1이지 우변 이어야 되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n분의 mx 플러스 n분의 y는 1이기 때문에 이게 y절편이고 x절편은 마이너스 n분의 n이야 마이너스 n분의 n 너야 0이니까 이렇게도 알수 있는데 문자로 하면 너희는 무조건 싫어해서 거꾸로도 봐라, 얘가 이렇게 됐지만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알겠지? 자, 내가 여기 서서 수업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죠? 네. 녹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다 내가 판서를 하게 되면 나가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보드마커로 쓰게 되면 그게 녹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전자칠판을 갖고 싶은 거야, 3천만원짜리. 진짜로. 나, 그때, 나를 위한 2020년에 하나 샀다 그랬지. 뭐 샀지? 신발 농구하고 사이즈 안 맞아서 반품했어. 근데 2020년에 날 위해 산게다한 개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냉장고를 채우고 있어. 날 위해 사는 걸로.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웃음> <웃음> 자, 그럼 얘가, 얘가 누구를 지나? 집어넣으면 끝난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a가 1이야. 마이너스 4를 곱하는 게 낫겠지? 4 플러스 a 는 마이너스 4야 그럼 a 는 얼만데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글자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보다가 선명한 빔을 갖고 싶어서 또좀 주문할까 생각해요 네. 그한 400만원 하고요 불을 켜도 잘보이불 켜도 이 정도로 보이게 네. 불을 켜도 아니 세상 좋은게 아니라 이거보다 원래 달려있던 거 있지 걔가 더 밝은 거야 걔가 불을 켜도 잘 보이는 애야 근데 내가 그거를 위치를 잘못 맞춰서 요만큼밖에 안 나오게 썼던 거지 얘는 걔보다 좋은 건 해상도가 높아 그래서 4K까지 나오는데 걔는 해상도는 떨어져 근데 우리 는 해상도가 필요 없잖아 판사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놈을 갖고 올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괴물같은 놈을 갖고 와요. 어디갔니 마우스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뻘소리들 어, 다 들어가요 니네가 하는 헛소리도다 들어가고요 자 그래프를 봐 이걸 우린 뭐라고 해 x절편 이건 뭐라고 해 y절편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야 돼잘봐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거야 그럼 x가 얼만큼 커져요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x 진단형 분의 y 진단형 이게 기울기입니다 근데 우리 굳이 기울기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 x절편 y절편 아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항상 얼마더라? 1이더라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요 기울기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y절편이 얼마? 집어넣으면 되죠? 0,3은 안, 안 지나가요. 0 3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어떻게 지나가? 못 지나가. 2,0 시댁 여기 있는 건데, 어떻게 지나가? 못 지나가. 그지 자, 2,1 집어넣고게요2 넣고 1 넣으면 안 되네, 더하기. 6 넣으면 2.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1? 맞지. 6 넣으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1이 아니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다시 계산해보는 거 다음 12번 자 점을 준것 같은데 이 점은 준게 아니라 x절편과 y절편을 준 거니까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요거 집어넣으면 a 나오겠지. 넣어보자. 4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은 1이어서 a는 2여야 돼요. 더 친절하게 못하겠다. 야, 저 정도까지 했는데. 그 다음 이거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6분의 b는 얼마? 1이어야 돼요. 24 곱해버리면 6 더하기 4b는 24가 되죠. 즉 4b는 얼마냐면 c발이에요. b는 얼마라고? 2분의 9가 되겠죠. ab 곱해달래요. 다음 13번 자 13번을 얘기하려면